애니몰로우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 TV 타이드 DK입니다. 네. 아 저번에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서 왜 이렇게 따국질을 하세요? 어 모르겠네. 경기도 이천에서 저희가 구피를 잡아왔잖아요. <웃음> 그래서 네. 구피의 근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피천에서 잡아온 구피들의 근황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바통을넘겨받는 디케이입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 저희가 한달 됐나요? 테드? 예. 네! 한달 정도 됐는데 사실 많이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구피 수컷들이랑 암컷들을 이렇게 같이 잡아왔을 때 현재는 스컷은 다 죽었네요. 스컷은 다 죽고 암컷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어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정말 궁금하고 어좀 기대가 솔직히 좀 되는 편입니다. 다 섞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잡아왔을 때 그때 저희는 물맛때한테 무조건 이 제품 쓰거든요. API 멜라틱스 쓰는데 요걸로 검역도 제대로 했고 생각보다 죽은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쿼트는 솔직히 얘기다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고요. 어, 크기가 좀 크던 암컷만 남았는데 그 이제 새끼는 계속 낳고 있죠. 스쿼트의 죽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나머지 암컷들이랑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네. 그때 뽑아왔던 푸른도 굉장히 예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조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어, 그때 야생개세를 채집해서 어항에 넣고 여기 사육을 한 과정에서 어, 죽은 원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매일 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밥을 잘안 먹는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다른 구피에 비해서 음,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수족관이나 이런 수입된 구피에 비해서 네. 저희 인공사료에 아직 적응이 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부터 바꿔본 밥은 요거 좀 적응도 시켜보려고 네, 이펌킨이랑 레귤러 이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씩 입질를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 이것들은 출처가 불물, 불분명했던 하천 출신 맞아. 애들이기 때문에 예. 새끼들을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확실히 잘 보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눈온 몸이 하얀 친구들이 있고요하퍼 블랙 같이 몸 반은 검고 앞은 밝은 친구가 있고 눈이 또 검은 친구가 있고요 굉장히 패턴이 다양하게 나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커갈지는 솔직히 정말 궁금합니다. 구피천의 팀이 있었을 때, 네 뭐죠? 그때 저희가 구피를 잡고 좀 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주위 수족관을 좀 검색해서 거기서 산소 산소 맞죠? 포장. 산소 넣어서 포장을 패키징을 하느라 좀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수족관 사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구피천에 대해서 아셨고 말씀하시기를 겨울철에는 좀 구피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일단 그 전까지 많이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음, 체집을 네. 엄청하고 겨울에는 좀덜 오신다고. 네.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초봄까지 늘어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름부터 사람이 잡으시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수온은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 요 안에 정말 따뜻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람이 체집하는 게 겨울 그 전에 겨울 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 다체집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피천에서 잡아온 구피들의 군항들을 조금조금씩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피천에서 잡아온 이 어항 좀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이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